이리로 와봐. 와봐 사토야 한이 좀 말려봐 사토야 한이 좀 말려봐 한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니? 엄마 지금 <웃음> 기다려 지금 아직 뜨거워 아직 뜨거워 방금 삶은거 아직 뜨거워 곧잘 앉아 기다려 기다려 하이는 고기 올라가지 <웃음> <웃음> 어우 나 정말 얘네 왜 이러니 얘들아 방금 닮아서 뜨거워 뜨거 이거 봐 뜨거워 아뜨 아 시켜야 돼자 달걀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시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 꽁지 불쌍하니까 꽁지도 드려보내줄게요 자 꽁지 들어오세요 야 여기서 싸우는 아이들은 다시 처출당합니다 꽁지사항을 이용해주세요 누구들 난, 나는 뭐하시는 겁니까 정말 총체적남국입니다 님들 어우. 님들,님들 님들 내려와, 내려와, 다들 내려와. 너는 왜 이러세요? 지금 계란 시키는 중이거든요. 여러분, 통채적 남국 내려오세요. 여러분, 통채적 남국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세요? 여기 이분은 또왜이 피치 소녀? 피치 소녀, 피치 소녀 왜기절을 피치 소녀 지금 뭐 하시는 거야? 피치 소녀, 피치 소녀 일어나세요, 일어나세요. 아저씨, 아저씨, 아저씨,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. 아우 걔랑 뜨거워 죽겠네. 걔랑 엄마 손 빨개진 거 보이세요? 보여요? 여러분, 여러분, 자, 여러분 질서를 지키세요. 아니요, 아니요. 피치 소녀, 피치 소녀 예외 없습니다. 피치 소녀 뒤집으면 안 돼요, 피치. 아, 저기요, 식빵 씨 내려오세요. 식빵 내려오시고 내려와 공지. 공지 내려와. 열 저기 피치 소녀, 피치 소녀. 죄송해요. 지금 이거 이거 이제 거의 다 식었어, 다 식었어. 엄마가 이거 이제 줄게. 자, 자, 이거 줄게. 달걀 줄게. 달걀, 달걀. 여러분 앉으세요. 다 진정하셔야 진다 진정하셔야 됩니다. 다 진정하셔야 돼요. 진정하셔야 돼요. 진정. 진정하세요. 진정. 피치도녀도 진정. 여기 진정. 아 진. 정 피치소녀, 피치소녀, 핸드폰집 착금지 아, 핸드폰집 착금지 아, 니에요 핸드폰집 착금지핸드폰금지 아, 핸드폰지 아, 핸드폰집 잡금지, 아, 핸드폰집 잡금지, 아, 핸드폰집 잡금지, 왜... 란 왜... 왜... 왜... 왜... 왜... 계란이 안 익었어? <머라> 계란이 안 익었어?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나와 얘들아 계란이 아니야. 잠깐만. 얘들아. 와, 이 인생.